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이런 합성을 왜 하느냐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CONH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하나인 나이론을 합성을 해봄으로써 펩타이드 결합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나이론 60 이라는 물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그 다음, 염화 세바 코일이라는 시약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이, 비크 속에, 비크 속에, 이 두개의 경계면 사이에서 아래쪽이 염화세바 코일을 가지고 녹여져 있는 유기용매층이고 위층이 헥사메칠렌다이아민이 녹아져 있는 수용액층입니다. 두개의 경계면에서 나일론이 만들어져 나온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일론을 합성을 할 텐데, 자, 이것이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제로 자, 실험에서는 자, 이와 같이 실험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두 경계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이론이 감겨져 나오고 있어요. 이나이론이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